어시게 누구 오실래요? 한 명? 한명 오실 분. 아, 띠닥 리한, 디닥 리한.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매표소랑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. 오 여기 있다 이단 따단 우와 우리나라 롯데월드 생각나. 2플러스 네, 2? 2플러스 네, 2 +2? 네, 2 +2. 네. 2 +2. 저희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럭키라니까? 한 사람당 20만 루피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2만원, 18,000원 정도 되는 건데 지금 2 플러스 2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끊으면 두 명이 꼽자 거야 어떻게 누구 오실래요? 한 명? 한명 오실분 파티원 구합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그래서 이렇게 가방 확인을 하고요 와 대박 완전 롯데월드인데? 우와 저거 보이세요? 나 이거 타고 싶어 아까 버릴라 와 진짜 롯데월드 같은 느낌? 어때요?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요? 아, 이 정도는 괜찮은가 봐요. 좀더 무서운 걸 한번 찾아서 오늘 올리고 가겠습니다. <웃음> 드디어 탔습니다. 타볼게옷다젖고 생겼네 옷다저울을 준비하세요 나랑 맨 앞에 앉아야 되니까 알았지? 우리 키키는 배 트라우마 있어서 혼나이더도 못 탄대요 저랑 줄피랑 맨 앞자리 타서 한번 흠뻑 젖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떴습니다 떴습니다 우와! 많고 어 떨리고까지 떨리고까지 순항 스항스항스항 <순항. 드리버까지 웃음> <순항, 순항, 웃음> 스칼리 마그 <나> <웃음> 다 젖었어 다음에 못 타지 더 무서운 거 타자 우리나라 번지점프 사람 너무 길어가지고 못탈거 같아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너무 많아 와요? 아, 깍이야 귀신의 집 한번 갈까요? 네! 가겠습니다 뱃뱃한테 물어보자 그러세요? ㅋ ㅋ ㅋ 이제 저랑 주피 둘이서 귀신의 집 가기로 했는데 피니야라이프 다른 세상이라는데 지금 다른 세상 뭔가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은데? 뭔가 다른 세상? 저기 갔는데 막 미지의 세계로 빠지는 거 아니야? 너 먼저 가가 까모 두라 까모 두라 렛츠 어, 네? 알고 하는 거 맞아? 이런 게 있어요. 뭐지? 내가 아는 귀신의 집이 아닌가? 오, 멋있는데 먼저 가고. 아니, 알고 보니까 이게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였어.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식 어, 시... 왜 무서워? 왜 아무것도... 안 보이는데? <리블> father, yours, <리블> 아, 티덕리아, 티닥리아티닥리아티 티덕, 티덕, 티 티덕, 티 티덕, 티티티 啊。<laughs> 저랑 경주하고 싶은가봐요. 저거 자동차 저 놀이기구도 30분 이상 기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기로 했어요. 저희는 30분 기다리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램프형 가서도 그냥 안 찍고 왔죠. 기다림을 못하는 못 사람들이라 지금 코로나여서 처음에 봤던 노란색 그 롤러코스터 있는 거 있잖아요. 롯데월드처럼 야외가 있고 여기. 실내가 있는데 야외 아무래도 더 재밌는 게 많겠죠 근데 지금 코로나에서 닫았대요 우 동산 한번 구경하고 갑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아, 오랜만에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다 보니까 좀 힘들었네요